잡아. 아, 어형저 차돌박이 짬뽕 진짜 안 돼요? 방 조심해라 가면스러운 거몇트 말이 없는 사람 정 정원이 정환이. 진정하 동영이? 동영이. 일단 일단 어, 이등은 이제 이제. 아니 이제 지이가 좀... 말이 많아난동난 <웃음> 중범 형이 말 제일 많이 어지효말적요 어, 어. 맞아야 돼. 특이 케이스인데. 그래다한 2등 정환이? 정환이. 말이 없게 생겼네. 한도. 어, 말이 없 <웃음> 아난말 많이 하잖아 <웃음> 야, 이거 말 많은 사람은 말 적어도 요 아, 하시면 돼요 아기 맞지? 여기여기 여기도 여기여기여기 짝꿍 여기도 들어왔어 본인이, 본인이 본인 수사쟁이요? 음? 본인 이안 돼요? 최대. 우리 망 수사쟁이. 일단 여기는 너무 위에 있는데 이건 캡틴이거든요. 말이 적은 사람은 모르겠다. <웃음> <야>, 나왜 있어 <웃음> 저기? <웃음> 아, 이거 하면 안될것 같아. 김범이형 맨위로 올라가야지. 야나 왜? <웃음> 아 아니야 제이 일단 떨어지고 제이 떼가지고 여기다 올려야 되고 여기. 여기로 다가려야돼 테이프 붙었는데? 가려줘야 지아 이거 저예요 까봐 에? 까봐 부착했다 <웃음>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요? 말이 많 푸다지. 형은 형 민규 형. 그래야 너를 올려야지. 뭐예요 아, 뭐예요. 이렇게 이렇게 나올게. 아 진짜? 너 일순이야. 아저저 일순이야. 저 아형 짬뽕 너무했어. 아형저 아, 아, 아, 차돌박이 짬뽕 진짜 야, 안 돼요? 아 <웃음> 민규 형 <야>, 일등 <웃음> 민규 형 일등. 형도 약간 올라가야 될 돼. 아나 나는 과목 한 쪽으로 가고 싶은데. <웃음> 이미지 창조는 스스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주원 형은 살짝 이게 말이아 근데 난좀 아, 애매한 위치 에 있어. 약간 2등 1등까지 는 남네. 아, 조민성이 왜여기 있어. 아, 조범이 형은 아니. 제아차는 제한, 경 많이 중, 없어. 정우 정형이지 2등이십니다. 아니야? 어?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나셨지. 아. 어. 아, 저는 잊고 있었다. 저는 이렇게 어?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니다하라고 어? 어, 아, 죄송합니다. 이해해요. 요 애가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시죠. 아래 뼈가 있다 너. 잠실 조심해라 생각해 자정상. 생각해 자정상. 생각해 경상 온탑은 음... 이렇게 아니야? 에이 형저저감옥한 쪽이에요 에이 3대장이야 <웃음> 저감묵한 저, 저 쪽이에요 형 2등 정도 돼요 아다 왔다 1등, 1등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, 얘네, 얘네 둘은 둘이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있을 때는 둘다 정상이거든요 붙으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커요 저희가 그래서 터요 둘이 있으면 튀어서 더 말이 많아 보이는 쪽이 지 원래 감옥한 쪽이에야 근데 잠깐만 얘는 <웃음> 왜안 들어가? 나 나무위키 들어가야지 야 저, 정우 형형 나는 저... 말이 많진 않지 아는 게 많은 거지 아니 아는 게 많아서 잠깐만,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말을 너는 말 시키면 말이 많아져 나무위키 형잘안 시키지 않은데 말을 아야 아 어, 잠깐만 주인님 뒤... 야 주인쿠치만 들어갔어? 아니, 주인쿠치만 하고 붙여놨는데 어디 갔어? 거. 들어가지 들어가지 한 명만 2등 갈까? 2등 갈까? 2등이야 정해놓고 좀 찾아 정해서 붙자 <웃음> 코치라인이면한칸더 올라가죠 등줘등할 <웃음> 거면 1등으로 해줘. 2등으안 올린다 등케이 네. 어? 노성등왜 빠졌어? 노등으3등으로 해줘. 1등등 해줘. 1등으로 해줘. 1등으로 해줘. 1인정로 해줘. 1등 뭐야 얘네, 얘네가 뭐 엉사벽이라니까 거의 뭐 웨이트장에서 한자리에서 한 30분 정도 안 움직이고 서 있거든요 근데 여기 벽이 있어요 이렇게 넘을 수 없는 벽 근데 특성상 말씀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인형을한칸 내려줘 이생 힘들잖아 안녕히 가십시오 <목소리> 정환이말 많고 여기, 여기 있잖아요 응. 얘도 여이네영수가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에요? 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환 중간? 중간? 네. 정한 선수가 말이 없는 편이에요? 네 대화하는데 말이 그냥 끊겨요 <웃음> 답으로 이제 그냥 응 <웃음> 맨날 응저 <웃음> 위에 3인방 있으지 않습니까? 동의하시는데 하나, 둘, 셋 말이 적은 선수 말이 적은 거 뭐야 선수. 세트? 어떤 거? 세트로 말이 적다고? 정우 말 적지? 얘들 둘이 붙어있어 그냥 말 많은 사람이야고형도 <웃음> 없는데? 아, 나는 와, 아, 여기 있잖아 아 노래 누도등 진짜 많은 줄 알잖아 사진이 맘에 안되네 빌딩 여기 여기 사진이 맘에 안되네 야코들 위에 얹이지마 1, 2, 3, 어, 됐어 재현이 재현이 말, 말 없는 거지 어. 애들은 다 1, 2년 지나고 봐야 된다니까 응. 1, 2년 지나고 봐야 응. 된다 지금은 다 가면이야 가면 야잠깐잠깐 걔는 운영이 음, 수수 음, 음, 음, 삼형제 수수 음. 그 넘배. 삼형제에다가 <목소리> 이 정도면 얼마 넌 빼? 이 형도 여 3등으로 가자 아 그래? 홍정은 왜빼건데 저는.. 더, 더, 더더 있는, 더 에이, 너도 여기 들어가야돼 에이.. 에이. 아 잠깐만 얘도 얘도 이거다 이렇게 해서 얘도 세트로 줘봐 에 투수 멋있다 아, 투수 세트색이야 이거 네명 모이면 난리나 이거 하나 좋죠. 만들어봐 공무원 기운했어 이명 세트지 우리 세트 4명 세트 그 다음에 예예 정한이 아니야 얘네 셋이 또 뭉치면 시끄럽다니까 얘네는 아직 적응이야 적응을 못해서 조용한 거예요 승현이 형 너, 너는 왜 빼냐고 계속 이게 맞지 1등 정우 일등 맞지 언제야 3세명 네. 만나면 시끄럽다 이거 서준이 정한이 재혁이 아직 가면을 쓰고 있고 여기 네 명은 진짜 어? 기쟁이? 너무 이렇게 붙여니정신없는데요 말씀드리죠. 그런 거 붙이면 아무도 안 붙였지? 무서운가? 말씀이 많으신 편이에요? 아유... <birlikte serienki> 더 위에다 붙이고 싶어? 알지, 정론치 라인트 입고 있는 알지? 진짜요? 그래요? 그래 뭐... 말이 없다... 이거 이 정도 좀... 나 자, 봐 자, 전 자, 자. 자. 자. 자. 자.